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영역이 다 다릅니다 의사도 보면 뭐 치과 내과 이분이니까 뭐소아과 이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이 다 다르죠 저도 이제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어 신축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왔고 또 불을 쌀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장이 예전만큼 좋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도 부동산 이제 투자하면서 특히 이제 신축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1, 2천이 아니라 이제 억대 이상이죠 한번 실수가 윤경 선생님들에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음. 신축시장은 일단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음. 큰 피해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윤경 선님이 실제로 그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분들을 이제 구제를해 네. 주신 이제 사례를 가져오셨는데 네. 보통 이제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그때부터 사고가 나죠. 네. 잘못된 것을 이제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나서도 잘못된 선택, 여기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신축을 할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이 땅을 가지고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몇 천이 아니라 이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요 지금 자료 화면 보면 토지 계약 전 이제 상담 단계인데요. 네. 이거는 언제 왔던 사례인가요? 아 어, 이건 작년 이 10월 경에 오셨던 분인데 음. 어, 토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했어요? 어, 가계약을, 했어요? 예. 어, 가계약을. 예, 가계약을. 어. 본인 워낙 땅이 좋다 보니까는 뺏기기 싫어서 어. 가계약을 하고선 저한테 상담 어. 오셨습니다. 가계약금 얼마나? 그러셨거라요 어, 계약금의 10%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 네. 예. 음. 하고선 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짜리인데 원래 계약금이 2억인데 이제 네. 가계약금이니까 1 0에한 2천만 원 정도. 네. 네, 그래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경 선생 정말 감사드려요. 벌써 이제 아파요 감사드린다가 <웃음> 네. 먼저 나오네요.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음. 계약금 2억 날릴 뻔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 여기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땅을 고르실 때 토지 이용 계획하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부터 넣었는데 다행히 파시는 분이라 말이 잘 돼서 다시 돌려받았네요 어,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믿을만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게 어떤 네. 내용인가요? 아 이분은 정말 1 0주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음. 뭐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또 위치까지 좀 이렇게 파악하분을 음. 능력 갖추고 계신 분인데 그래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에 나와서 남이 계약하기 전에 급하게 음. 가계약금 먼저 거셨어요 아그 그러니까 이분도 어느정도 이렇게 안목고 있으시니까 네. 어, 이정도 면 괜찮은거 네하고의한계약을 네. 네.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빨간선 사이에 있는 부분 이제 도로 거든요 네. 북도로 걸 끼고 있어서 상당히 이 건축적인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음.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이 이제 까만 선이 보이잖아요. 네. 이 까만 선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두 개가 동시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땅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구단위 계획상 여기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땅이 네. 검은 선으로 연결되는데 강제사항이죠. 건거가 네,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단독 개발, 단독 신축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 건물은 이미 잘 지어져서 음, 그분은 이제 사실 파실 마음이 없어서 그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오른쪽 땅 이제 계약하려 고 했던 땅이 내 네, 쌍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예 결국 신축을 못하는 땅이었네요? 네 신축을 하지 못하는 땅인데 시대보다 음... 저렴하다고 해서 이제 북도로키 끼다 보니까 는 급하게 계약을 했는데 이 땅은 살면 안 된다고 라 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계약금 넣기 전에 네. 가계약금을 넣어서 해지를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현장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석해보니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죠 이건 아예 신축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자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 네, 네, 다음 사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계 단계인가 봐요. 네, 이건 이 그럼 계약을 한 건가요? 이, 이분은 이제 부모님한테 땅을 물려받아서 아, 그래요?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이랑 최종 설계 협의했어요. 컨설팅 해 주신 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시 설계 했어요 이전엔 다른 걸로 하셨나 봐요 네 음, 그래요 일조권을 받지 않는 토지로 정말로 6층까지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종 설계보다 연면적이 40평가량 늘어났네요 와 40평이면 10평짜리 요즘 좀 비싼 동네 투룸으로 만드는데 투룸이 네개더 나온 거죠 그쵸. 그러면 뭐 네. 하나에 뭐한 4억이라고 하면 4 4 1한1 6억 정도 되는 걸더 얻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인접 부동산의 예상 임대 시세를 알아보니 식률도 많이 올라갔네요 윤경선 컨설팅 통분에내 땅의 숨은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네요 네, 이내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분은 이제 52평 정도 되는 땅인데 음. 어, 다행히 북도로를 끼고 있고 그 앞에 공원이 있어서 네. 어, 건축적으로 아주 유리한 땅입니다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요그래 이분은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그 집에 오래 살고 있어서 음. 아, 난 여기서 집을 지어서 내가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음, 아, 해서 그래요? 단독주택으로 이제 본인은 희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단독주택으로 설계를 해달라라고 네. 요구했고 단독주택은 다가고 하면 3개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음. 남는 효율률로 밑에 이제 일부 상가를 넣어서 네. 복합 건물로 이제 주택으로 했는데 음. 어, 이분은 이 다세대를 짓게 되면 이제 집이 여러 채가 되니까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아니다. 이 신축은 혜택이 예. 있,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축하게 되면은 그 신축을 다해서 그 부여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 제재를 이런 제 받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을 알려드려서 음. 최대한 많이 지칠 수 있도록 제가 사실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한금을 갖고 있으면 스무세대면 내가 집을 20개 갖고 있다고 네. 생각해서 법인 하시는데 <웃음> 건설임대사업자 말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거 내시면 우리 임대사업자 초기 때 혜택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 혜택을 지금도 다볼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눈으로 보여드리면 최초 좌측이 이제 최초 그분께서 이제 네. 설계했던 어. 네,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시면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요청을 하셔, 하셔가지고 이제 네. 3개 층으로 해서 음. 어, 1.5 룸으로 주택으로 이렇게 9개 넣왔네요 네. 네. 네. 그데또 남는 용적률은 이제 근생 근린생활시설로 1층에다 일부 넣어서 음. 복합 건물로 네. 네, 상가 주택으로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쪽 지역은 제가 이제 성장을 보니까는 이제 마포구 연희동인데. 음. 되게 인기는 있지만, 네, 상가적은 좀 멀어서, 네. 주택을 최단으로, 이제 진짜로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음. 최대한 용적률을 다쓸수 있도록 음. 네,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딱 봐도 지금 두 개층이 더 올라갔네요. 네, 건물 자체도 이제 멋진 건물을 갖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네. 사실 멋진 건물 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외형도 중요하지만 음. 건물 하나 지어서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건물을 갖다 갖게 음. 되신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대 수익이 좌측에서 이제 네. 애프터로 갔을 때는 보수로 보더라도 이제 한 8.8억 원 정도 늘어날 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거의 이렇게 89억 정도에 네. 또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이제 건물을 한번 짓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음. 어떠한 개념으로 를지를 갖다가 본인이 음. 결정해야 됩니다. 네. 건축사님들이 그래요.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음. 이 요구사항을 갖다가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음.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건축사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건축주가 요구해야 돼요. 왜냐면 네, 그분들은 항상 이제 설계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보면 더 좋은 대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좀 검토를 하고 또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서 어떤 컨셉으로 설계를 할지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윤교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한 8억 정도의 기회비용을 또 찾을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다음 사례는 신축을 위해서 땅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어, 네. 이제 목적이 신축으로 사실 네. 거네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기존 건물이 음, 너무 쓸만한 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신축을 하더라도 물론 새 건물이 되겠지만 기존의 건물만큼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음, 그런 건물을 지을수 밖에 없어서 맞아요. 이것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신축을 목적으로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신축보다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네. 또 수익성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니까 네. 사업성이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 리모델링하는 게더 좋다는 거네요. 네. 네. 지적도를 보시면 음. 이제 건물 앞쪽에 이제 빨간 선이 있는데 이제 그 도로 후퇴선이 있어서 음. 3m를 갖다가 후퇴해서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뒤에 도로가 2.5m밖에 안 돼서 음. 네. 4m 도로를 확보하려면 내 쪽으로 건축성 호텔에서 짓기 때문에 음. 실제 내가 쓸수 있는 땅 면적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을 잘 활용해서 또 음. 건물이 또 튼튼해서 어, 물론 30년 이상 됐지만 충분히 리모델링하면 구조 보강을 통해서 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좌측 신축, 우측 리모델링인데. 어, 둘다 연면적은 음.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투입 비용 차원에서 신축은 음. 14억 원이 들어가는데 네. 리모델링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음. 다시 넣어서 총 5억 4천만 원 정도 견적을 음. 네. 제가 확인을 해드렸고 네. 어, 건물 규모는 6층까지 신축이 좀 높이 올라갑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이쪽에 근린 예, 생활시설 건물을 짓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1층 면적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음. 아무래도 인대가 같은 경우는 1층 면적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큰 수익률 네. 차이가 나서 좌측 예상 수익을 봤을 땐 좌측은 이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한천만원 정도로 음. 세팅할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했고 우측은 리모델링했을 때는 보증금 2억에 월세를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음. 투입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익에서 률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신축은 14억 원. 리모델링할 시한 5.4억 원. 그래서 네. 돈은 한 3분의 1인데 수익률은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이 더 좋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이분도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으로 하는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유사한 사례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저쪽같이 이제 빨간 벽돌에 이제 이런 건물이라도 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신축 건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넣어서 이렇게 건물 갖다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음. 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곳곳이 질해 봐시죠. 물론, 이제 내가 잘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이 있을지 모르고, 이제 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윤경님이제 단위 탭에 여러 번 나오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요청도 많았고, 우리 윤경수님 블로그에도 많은 요청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볼까 했는데, 우리 윤경님이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도 드렸는데, 좀 자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 스피치 학원도 다니셨죠 아, 네. <웃음> 네, 왜다녔냐면이 정보 전달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피치 학원도 몇달 전부터 다니면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의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어, 네. 신축 수 커리콤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 일단 제목을 5년 만에 50억 번는 비법 이라고 해서 음. 실제 제가 경험했던 상을 황 가지고 음. 또 제가 이제 실제 제 모습대로 갈수 있도록 음.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실축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갖다다 담아서 음. 진짜 건축주가 알아래될 사항들을 가지고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아마 나와 있는 강의들은 제가 다 들어봤고 음. 또 책들도 사실 많이 섭렵을 해서 음. 어떤 것들이 정말 필요한지를 갖다가 제가 음. 액기스만 모아서 이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음. 건축주로서 가장 필요한 사업 분석을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또 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음. 대해서 사업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는 음. 그 과정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분석을 해서 네. 실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음. 네, 전체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음. 또 중요한 건축사를 만나는 방법 건설회사를 만나는 방법 네. 또 계획하는 방법까지 실행하는데 도움되는 것들만 음. 제가 압축해서 만들었고 네. 또 기간 중에 또 제가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를 갖다 현장에서 음.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과정별 또 전문가들 갖다가 모셔서 또 그분들도 또 이야기를 들을 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강의를 들으면 단순히 수업이 아니라 네. 목적은 나도 우리 윤교수님처럼 5년 만에 50억 번은 그 목표를 이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네. 혜택도 많이 준비하셨다요 네. 제가 이번 특별히 준비하면서 이 다닌 TV 이제 보시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네. 특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총 네. 10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1 0가지나 어, 준비하셨답니다. 뭐 여러 다른 과정들에 있는 과정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어 사업에 있는 실매물을 갖다 진자어 제가 이제 소개시켜서 분석 드리고 음. 이게 정말 괜찮은지 갖다가 본인이 직접 체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음 그렇습니다 그 세번째 네. 혜택이네 여기 보면 네. 첫번째가 이제 윤경생과 수강생과 이제 커뮤니티 네.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하면서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 그때 여쭤보고 네, 해결해야 을 되는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커뮤니티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매물 소개 네. 그 다음에 예 여기 현장 답사는 뭐죠? 아그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음. 이제 그 시행 현장에 가서 실제 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음. 뭐 현장도 답 보시고 또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공유할 그렇군요.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음. 여기 이제 네트워크 공유 이거는 의미가 뭐죠? 어, 이 신축 관련해서 정말 제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음. 근데 검증된 전문가를 만나야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공인 중개사분. 그다음에 네. 건축사분, 시공사, 분양하시는 분들, 대출쪽, 네, 대출 관련 은행 음. 관련 분들 이런 음. 분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음. 어, 제가 또또 또 마지막에 또이 세무사분들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세무 그런 사실... 부분까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이제 PM을 통해서 이제 음. 이 프로젝트 매니지를 해줄 때 이제 할인 혜택도 드리고 네. 이 신축 리모델링 사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리고 네. 관련 정보들도 제가 계속 음, 드릴 겁니다. 그렇 네. 그리고 이제 일기에 관해서만 제가 일대 상담을 또 음. 코칭을 갖다가 특별히 이제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어, 상담이 코칭까지 해주신다는 이제 네. 혜택입니다. 열 네. 번째 혜택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래요. 어 이제 우리 윤교 수님이 1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지금 강의안도 다 만드시고 이제 준비도 스피치 학원까지 다닐 정도 하셨으니 많이 노력하셨겠어요? <웃음> 네. 그냥 하셔도 되지만 오시는 분들도 그 많은 기대와 시간과 또 비용을 내고 오신 거기 때문에 윤교 수님도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허투루 하신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준비를 많이 네.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일기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위기라고 하죠. 근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 의두 마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잘 준비를 해서 정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